이번 기회에 동기분들 알게 돼서 좋았고요. 교육 일정도 알차서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. 의왕시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못 가본 곳들 가볼 수 있어서 좋았고 여러 좋은 프로그램 통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. 작년에 이제 온라인으로 신규자 교육 받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시청에서 주관하는 이제 교육 통해서 새로운 동기들도 알게 되고 해서 너무 좋았고 이제 또 즐기는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이 준비해 주셔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직 생활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